나는 당신의 타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은 아, 나를 은근히 공격적으로 아, 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죠 대부분 우리가 이제 직장 상사인 경우가 많고 한 가지 전제로 깔고 갈 거는 직장 상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회사를 바꾸면 바꿨지 내가 직장 상사를 바꿀 수는 없다 공격적인 사람의 어떤 특성은 증오와 공포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이걸 내가 표출할 대상을 계속 찾고 싶어요. 버스 기사가 탈 때마다 인사를 하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열심히 인사를 해주는 기사님들이 있어요. 인사를 미처 못할 때도 있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바로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자이 윤정 기사는 나한테만 인사를 안 했다. 항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내랑 싸웠다거나 친구랑 싸웠다거나 여기에 욕구 불만인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 대상한테는 내비치지 못하는 상황일 때 대체제를 찾는다는 거죠 직장에서 별거 아닌 걸로 이제 히스테를 부리고 신경질을 내는 직장 상사들도 있는데 날씨가 굉장히 춥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넋두리를 하는 이제 직장 상사가 있는데 그냥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직원이 아별 생각 없이 그냥 장단이라도 맞춰야겠다 아 요즘 정말 춥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거기에다 대고 그 직장 상사는 자 김대리 야 요즘 날씨 이게 뭐가 춥다고 이 정도도 못 견디겠어? 본격적인 겨울이 되면 어쩌려고 그래 김대리 입장에서는 어, 정말 어쩌라고 자 이거밖에 안 됩니다 갑자기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하고 프린터 종이가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엄밀히 그 화장실 청소는 직원들이 아닌 전담하는 그 아주머니들이 하는 일이고 프린터 또한 직원들이나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욕구 불만적인 내용들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특정 대상이 있는 곳 앞에서 계속 넌지시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 의 어떤 감정 상태를 계속 꽂아 넣을 그 휴지통을 계속 찾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치환 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감정을 풀어내는 이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그 대상이 나한테 절대 반격을 못한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요 처음에 이러한 감정을 그 사람이 쏟아냈을 때 당황한다거나 그냥 맹목적으로 동조한다거나 내가 우위를 점했다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닌데 나한테 책임 전가를 하는 계속 그러한 말이 생긴다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화침일죠자 여기에는 감정이 들어가죠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한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차분한 사람이에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사실을 직시할 뿐이에요 감정을 섞지 않고 그대로 사실만 적시만 해도 스스로 방어는 됩니다 저한테 이야기하셔도 상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있는 사람한테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감정은 그 상대방의 감정이에요 그 사람의 화가 치밀고 분노를 표출한다고 해서 그 분노 표출이 나한테까지 이어지지 않게끔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포지션이나 어떤 업무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쉽지만 상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감정 쓰레기통을 나를 타킷으로한 사람이 있다면 사실적시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말을 듣고 있는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던지는 그 사람 자체가 쓰레기통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제 채널의 이름 글리쌤. 음, 이세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 이 답을 맞추신 분은 제가 책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상단 카페 오셔가지고 동기부여 그리고 1인 창업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